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한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되게 하시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더럽고 잘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만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한없는 사랑의 관계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친절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의 전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